자 오늘부터는 이제 실전 상담에서 그 부분에서 상담을 해놔놓고 어디 어디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우리가 풀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생년월일 한개풀러 봐요. 83년. 1983년. 11월 8일. 11월 8일. 낮. 낮이다. 자 그러면. 네. 네. 네. 네. 자, 이거 14번이다. 그제 예. 자, 그러면 서른다섯 만으로 자, 만으로 서른다섯의 남자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맹탕 아무것도 없고 생경올림을 받나거난고 풀어라 하면 그건 풀지 마. 그거 풀어봐야 없는 그런 사람이 여러 수천 명이 있고 수백 명이 있고 있는데 그건 누구를 맞춘단 말이고. 그런 상담을 하면 철 때는 이런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몇 살인지 운명보어가몇 살인데 무엇을 묻는가? 무엇? 사업시작고는데자 자, 이제 사업이다 그지? 여기까지만 하면 돼이 사람은 지금 물으러 온거 어떤 것을 우리는 풀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질문을 해왔는지 이것을 우리는 보고 풀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래. <웃음> 그래도, 응? 음? 더울 때는 공부하는 게 채워졌잖아. 그죠? <웃음> 이것보다 더 좋은 피스가 없다. 그런데 뭐, 논비 치고 이러면 안 되고. 자, 우리는 이것의 주기를 한번 자. 응? 자, 이것도 뭐, 잘못 그리갖고이상해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린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고? 35니까, 이 그지? 자, 그게 36, 36, 39, 42, 45, 35, 이게 다 그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지?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니는 뭐 성격, 이뼈준 거, 우리가 이게 가르친 거, 가르친 것을 전부 다, 그 상담하러 오는 사람인데,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설명하냐? 그건 다 푸질없는 거야. 이거 병원를 갖다, 그그 사람인데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인데 이거 아무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사업이라고 하면, 자기는 사업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무슨 관심이 있겠나? 그죠? 맞나요? 네, 맞습 그렇게 상담을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오게 되면, 처음부터 보더만, 성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상담하게 되면, 그 사람인데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말짱 흔히 돼, 아임?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남자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업은 어떻게 되겠나? 사업은 응? 네? 조시. 좌우는 평생 운이 30%를 차지하고, 그제? 해운이 60%를 차지한다. 그랬다, 그제? 맞나요? 70%를 차지한다. 그제? 맞나요, 맞나요? 해운이 70%요? 아이씨, 가르쳐 준걸 자꾸 물으면 어떡해. 자, 그러면 여기 27, 36, 아니, 54, 81세니까 어떻게 평생 운이 어디 가나한이 정도 됐지 그제 이제는 어려운 수제적으로 운이 어려운 시기는 거의 지나가고 있다 그제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운은 뒤따르는데 큰 운이 있다 하더라도 큰 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는 자운 운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 에?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라. 내가 사업은 해야 되고, 큰 운은 왔지만은, 인생의 운은 왔지만은, 이 잔, 잔잔한 고비도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는 거다. 그제?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38살까지다. 그제? 만 38살까지는 어떻게? 운이 또 저조하, 저조해운이 떨어지가는거이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는 방법이 뭐라? 개운법법이 아니고, 지 고집을 줄이라는 거다. 낱말을 들으라는 거다, 낱말을. 무슨 뜻이겠지? 이때는, 인연의 시기 때는, 사람들이 또 고집을 엄청나게 부리고, 올바른 시키는 사람 말은 잘안 듣고,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는 시기라고, 우리 할수 있는 거야, 아 허파에 바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 자, 그래서, 이 고집을 많이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그제? 자 그리고 이 시기는 이 시기가 앞으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앞으로 3년은 남아 있는 거야 그죠? 이 3년 동안에는 이 운이 왔다 하더라도 큰 운은 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 3년 동안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사람인데 서로 상담해 주려면 자 우리가 큰 무리수 일단, 일단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리수를 절대로 뜨지 마라 하는 거다. 그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난말. 자기인데 좋은 말 하는 사람들 말 절대 듣지 마라. 돼. 냉정해야 돼. 이게 냉정해야 돼. 응? 세 번째는, 이거는 가욕을 절대로 풀리면 안 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최대한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최소 축소를 시켜야 된다. 무슨데 이제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이때 이때 올 때는 축소를 시켜야 된다. 자 이런 고비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는 어떤 길을 가야만이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 이거는 성격이고 먹고 이런 건다 필요 없는 사람 이름 없는 거야 이름 없다. 자 그러면 이 안은 어떻게 이것이 뭘까? 신중 고민하기다. 자기 딴나는 굉장히 고민하다가도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 결정적이로 어 실수하고 고집 이것이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 고민형 타협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딱 결정을 하는데 딱 여기서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더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난좀 헛다리 짚을 수도 있다 그래서 냉정을 키워야 된다 넌말좀들어야 된다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야가 고집을 많이 부리겠지, 그치? 인연이 지기 때문에 고집을 많이 부린다. 자, 야도 성질은 우리는 어떻게 개팍하겠지? 그런데 여기 단지, 여는 어떻게? 자기 재능이 어떻게? 이게 무슨 복? 재산복. 재산복이가? 네. 어, 이것이 재산복이다. 그러면 돈 뿌리 할그 운은 있는 거지, 그치? 돈이 되면 사업을 해갖고 이 가는 거 사업장사 하는 데는 자기가 타고난 능력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때만 잘 만나면 자기는 괜찮겠지 그래서 운이 조금 주저할 때는 어떻게 해? 준비, 트레이닝, 트레이닝 이런 거 실습 이런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운이 왔을 때는 우리는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야 항상 뭔지 얘기지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경우에 우리는 풍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풍은 저기 찾아봐. 자, 사업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풍이야. 14번, 14번 거딱 봐봐. 14번 거 30대에, 14번 거 30대에. 응. 풍이 무슨 풍이 온다? <웃음> 보면 보죠. 이거 다저 주변에 설명 다 했잖아. 이거는 설명 안해 주시면 어떻게 맞죠막 매널 걸 자, 30대까지는 인년풍이 예? 30세까지는 인년풍이 막 온다 그지? 그러면 지금 서른 35니까 이제는 이것이 인년풍이 아니다. 그지? 인천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풍이 한참 동안 없는 거야, 인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28부터 서른 살 가이가 가장 헤맬 때라는 거다, 풍으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때가 우리는 어떻게 인현풍이다. 분명히 그럴 거야, 인 예를 들어, 이렇게 스물여덟부터 3 0 살까지인데, 여기서 이어서 한3 3 살까지는, 응. 이, 다른 사람, 사람으로 인해서 꼬이고 엮이고, 막 이래서 다가 어떻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한 대다가 말아보고, 응? 가보이기는 별 도움도 안 되고, 응? 그걸 하다가 허우적거리는 그런 때다, 이 말이야, 이때. 뭐, 법이 그랬을 거고, 그지? 자, 그렇게 이런, 이런 때가 이는 풍이 오는 때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것이 넘어가고 서른여섯을, 서른다섯이니까, 서른다섯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서른, 여기 35니까, 36, 34. 그러니까 서른세 살까지는 이렇게, 이것이 이어져 왔지만, 이 시기는 없어. 이때부터는 풍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야, 인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때다. 그런데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또 꼬약한 게한 3년이 남은 거야. 우리슨 얘기지? 3년이 남았으니까 3년 동안은 우리 어떻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돼. 이것이 안 됐다 된다 된다는 것은 아니라 되다가 확정하는 거할일 없는 사람이 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건 돈벌이 하는 것이 내 네, 그거니까 장사, 사업에는 일각이 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뭘했어요 운명의 길이? 기술. 기술이라 잖아 그래서, 우리가 풍을 안 맞게 되게 되면, 이런 재주와 기술을 가지게 되면, 재주와 기술을 가게 되게 되면, 이 난간도 쉽게 쉽게 넘어간다고, 얘기했지? 그치? 푼다고 하면 답이 없어. 우리 숙명이 어떻고, 엄마 엄마가 이런 이야기는 상담하는데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거 우리 우리가 이운거는 그거 해야 돼. 그거는 병이 상담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지. 그것이 답이 아닌 거다자 그러면 나는 기술로서 돈벌이를 하러 가야 되는 거다. 그제 그럼 기술이 없어 마케팅한다든지 사람 이런 평이 연결돼있까 장사를 하러 가는 거, 마케팅을 하러 가는 데, 뭐 판매를 하러 가는 거 이런 건돈안 돼. 기술이 있어야 돼. 어떤 기술이든. 그제 자기 그 능력을 갖고. 갖고 이거 보러 가는 거야 갖고 보러 가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자칫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인연평에 걸리면 인연평이 다 지나갔다는 거다 그렇게 사람을 얽혀 가지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 자 그럼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만 올라오면 운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돼. 이때부터 게 돼. 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한, 사, 한 20년 동안은 내 운이 펼쳐지는 때 20년 동안 운이 펼쳐진다는 거다. 그럼 20년 동안 운이, 그럼품 풍도 20년 동안 하나도 안 온다는 거다, 20년 동안. 그러면 지금만 정신 짝, 여기서 여기까지 한 3년만 정신 바짝 잘 차리면 어떻게, 20년 동안 이제 나는 이 인생이 순탄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자칫 이런 것들이, 애군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것이 어떤 애군이 냐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계산 안 해보자. 우리가 팔방과 팔으 이때 이제 요로 해놔 놓고 다 이제 정리는 다 했잖아. 하는데 이렇게 해라고 했잖아. 그제 품도 없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것도 없고, 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더라도 이 갖고 돈을 만들어 갖고 벌을 하는 거다. 그런데이 시기만은 좀 어떻게 자제를 하게 하면서 신중하게 해라는 거. 답은 있다. 모든 것을 투자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시점부터 해라. 그치? 그러면 그 운은 한 20년 동안 풀려나간다는 거다. 그런데 말이 20년이지. 그거는 엄청난 긴 시간이라잉. 이때는 어떤, 뭐 어지간한 거는 그거 없어. 단지 이제 무서운 거는 어디, 어디가 무서운 거? 귀신 장난치는 게 무섭다는 거다. 그거는. 풍이 또 없고, 애군 또 거의 다달할 수는 없어. 자, 그러나 우리 계산해보자. 이 계산 은 어떻게 하는 거? 불러봐요. 계산 어떻게 하는 거? 불러봐. 또답 모르지? 3, 2, 8, 1. 자, 그러면 이 답이 뭐야? 5. 음, 자. 모르겠지? 계산 못 하겠지? 못 하는 게 살아있다, 그치? 못 하는 게 살아있다. 살아있다. 아이고, 참. 어? 못 하는 게 살아있다. 자, 그러면, 어? 이 사람은 뭐가? 업장이 뭐가? 아이 한개지뭘 고가 연이고 중간대라지 뭐 이거잖아 이거 음, 음. 나는 이제 사람이니까 음. 네 차이가 음. 많이 나니까 어떻게 요거와 응 어? 음. 요것이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치이가 내가 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판단과 실수와 오류를 범하다 그래서 내가 냉정해라는 거다 이때만 냉정하지 않으면 나는 편안하다 이것이 뭐가 내가 팔아해 그제? 팔을 줘 내가 의식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지 마라. 이것이 업장이다, 이 말이야. 응? 그것이 어떻게?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고, 인연풍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없기 때문에 팔 업장은 필요 없다. 그제? 그제? 팔업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풀 이익 가치가 없는 거야. 이? 자, 그러면 나는 이것에, 이것이 돈이다, 그치? 이거 뭐랬어? 응. 사업장사운 이을 했잖아. 부가 아니고. <웃음> 사업장사. 그러면 나는 해도 괜찮잖아. 돈복이 있으니까 나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장사해도 괜찮다. 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그 운이잖아. 사업장사운 이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이 시기를 넘었기 때문에 이 시기만 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다, 그제. 자, 그러면 이제는 팔 방도 됐고 팔업도 됐다, 이 말은, 그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는 이 줄이 이 조상 줄이라는 것을 이거 무시 못하는 거야.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는 있어. 그것을 우리는 점검하는 거야. 그것을 미리 막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막겠나? 이것을 풀면 어떻게 풀겠나? 이거는 좀 고단수, 기신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풀면 돼. 로지이가 예, 아까 이 이거 품 운적이 풀었잖아 아. 이거 풀었으니까 이 없다 했으니까 그것까지 필요 없다 품으로 아. 인해서 아 그것이 앞에 딱 차려 있을 때는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없을 때는 아무 소용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 왔을 때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 정상적인,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런 행동이 자꾸 빈발해 나가게 되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뭐라 했어요? 기회는. 유겸 비법에 보면, 유겸 비법에 이것을 뭐라 했어요? 공사님. 자, 이것이 우리는, 만하면이 아이가, 이 사람이 가다가 보게 되면, 애기 행태를 한다든지, 까불다든지 철부질 행동을 한다든지, 천방지, 부모가 봐갖고, 다른 사람이 봐서, 천방지축 행동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이 조상기의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그러겠지 그러면 사업을 하더라도, 보게 되면, 저, 저 사장이 지금 막, 아무리 봐도 이런 기운을 갖고 있다.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을 하게 되는 거예 이런 기운이 났을 때는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야. 막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어떤 기가 작용한다할까요 이런 형태로 되게 되게 되면 응? 이런 형태로 어떤 기가 작용할까요? 동자 아이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런 행동을 아기 같은 행동, 철부지 같은 행동, 까불락 끓이는 행동 이런 것을 하는 그 순간에 이거는 조상풍이 물어 붙이는 거야. 조상풍이 그러면 이 조상풍이 이것이 뭐든지 지액기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응. 올한해그 천지 운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니까 응? 천지 운기로 이제 넘어가 고이 올해 시기 때문에 천지 운동 그렇게 천지 운동이 <웃음> 맞아. 여기까지 풀어라 말이니 자. <웃음> 안 됐으면 서서서 이 자. 자, 천정기에 우리는 어떻게 3이나 그랬지? 올해 3. 올해 올해가 3이잖아. 그렇 그러면 전부 다 3이자. 자, 삼삼삼, 삼삼삼삼니다 그제? 이것도 삼이다. 왜, 왜, 왜 앞에가 왜 삼삼삼이냐. 우리 삼이니까 전부 다 삼이지. 아니죠. 뭘 아니야. 이 천지 웅기는. 삼이고 앞에가 왜? 이것도 마찬가지다. 전부 다 삼밖에 없으니까 삼으로 나는. 18년 3인데, 앞에 삼은, 여기, 저기, 중국 가정 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에 삼은. 어? 이거는 천지, 운기에, 응. 올해에, 올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다, 이게. 아니, 그, 운명수에서, 기... 응. 앞에가 그 운명수잖아요. 뒤에 3은 운명수. 어, 올해 운이고. 어, 이거 올해 운이고. 뒤에 응. 3은 올해 운이고, 앞에 3은. 아, 뒤에 3 앞에 3이에요. 거 3, 4, 5, 6, 7, 8, 9. 요거 어. 똑같잖아. 응. 그렇지 그러면 만약 천지운기가 천지운기가 작용하게 되면 이게 인연법이다 그제? 그제 올해는 어떻게 외부 사람이 내 인연법이라는 거다 그럼 올해는 누가 도와준대 엄마가 아니고 외부에서 도움이 진짜 도움이라는 기운이라는 거다 외부의 도움이 기운인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시작하게 되면 지심이 아니라 남의 힘이라는 거다 돌아가오겠다고. 응. 이것이 남의 힘이 되는 거다. 지금, 지금 오늘 오늘을 올해 진행되는 일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 올해 남의 도움의 힘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기? 만기. 아니 만기가 해지 <웃음> <웃음>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장군기라 했잖아. 장군기, 장군기인데 이것이 장군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공격적이다. 밀어붙이려 하는 힘이다. 이 기운은 귀신의 힘이 아니라 기운의 힘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갖다 밀어붙이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다. 저번에 얘기했지? 밀어붙이는 그러면 올해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냥 갖다 밀어붙이 보는 거야. 지가 하고 싶지 않고, 어지러, 어지로 가게 되는 거야. 그, 지금 상황이, 그렇, 그렇겠지? 옆에서 하라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삽니다.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결국은 올해 오늘 착용하는 것은 이 돈이라는 거다. 그죠? 올해, 이, 올해, 이제, 돈을 기반을 해서 이것이 기운들이 굉장히 강하게, 모든 것은 어떻게, 어떤 데는 명예도 추구하고, 어떤 데는 어? 어?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청하고, 이러지만 올게는 돈의 기운들이 엄청난 생기운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뭘까? 3, 산 마기. 아 그렇게. 귀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제 기운으로 바꿔봐. 돈의 기운이 강하다. 그렇게. 내가 나도 추구하는 것이 돈의 기운들이 굉장히 갖다 밀어붙인다는 거다. 그렇게 올해는 정말로 좋은 해야. 운은 그다지 아직까지는 확 풀리지 않았지만 올해가 절정의 그거다. 모든 것이 돈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힘들 때는 이 돈으로 갖다 밀어붙이는 것이 모두 다 그렇잖아. 자, 이것도 돈, 이것도 돈, 이것도 돈, 이것도 돈. 전부 돈이야. 그치? 맞나요? 돈의 힘으로 막 갖다 붙이려 붙이는 거야. 자 이것이 우리는 삶은 어떻게? 이 취리니까 돈 아니지. 아고통스러 해본 만데 이렇게나. 이거는 사건 사고가 아니고 <웃음> 이거는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지. <웃음> 네? 어떻게 진짜 고통스구 개가 나오게 되는데. 아, 그거는 그렇게 그거는 그래서 운명술 이거 수리사주를 완벽하게 터득을 좀 해라는 거다. 여기서 내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알아들겠는데 머릿속에는수리사주만 들어있고 여기는 또 귀신만 들어있으니까 맨날 한쪽에서 아. 한쪽에, 한쪽에, 한쪽에 귀신이, 귀신 타려만, 귀신 타령, 귀신 타만 어, 어. 자,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기운이 어떻게 해? 너무 단편하게 너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요인이 들어 있어 여기서 좀 냉정하라고 해.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것을 너무 성급하게 너무나 빠르게 결정하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런 기운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금 어떻게 해? 냉정하라고 한거야 미리 냉정하라고 했잖아 지금 자 여기는 어떻게? 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장이지만은 여기서는 기운은 업장이 아니라 업장, 수리사수에서는 업장이지만 여기서는 업장이 아니라 이거 뭐냐 그 기운이라 이게 더 똑똑, 또 동기운이 되는 거다. 그천지운기로볼 때는 수리사수와 이런 걸 떠나서 그 기운을. 어, 어 기운을 그렇지 기운을 보는 거지 그 기운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음. 나는 이런 기운이 왔을 때. 만일 돈을 했을 때 내가 오판을 입으면 어떡해 다단계 갚으면 어떡해 돈왕창다털어묻는 거야 아닌데 가게 되면 다털어묻는 거야 그렇게 이 기운들이 사람을 유혹하는 거야 그렇게 결국은 단 답이 두 개야 하나는 성공하는 거 하나는 망하는 거다 이거 온갖 하거든 뭐 그렇게 뭐하면 또 라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낫지 고비시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냉정만 하면 이 기운들이 엄청난 기운으로 이 사업이나 장사원을 뒷받침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수리 사에는 어디 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푸는 것이고 유금배를 보면 귀신을 푸는데 이거 하는데 막 자꾸 뭐 귀신 갖다 붙이고 업장 갖다 붙이고 곤란한 거다 전체 사주 풀면서 이게 수리로 갈거 유금비를 로갈거 상담을 이게. 그렇게 지금 오, 그, 이거는 네. 문기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내가 수리사주 갖고 네. 완벽하게 네. 상담이 네. 끝나고 난 뒤에 네. 끝나기한데 풍은주기로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이 오면 어려울까 그리고 그것을 하고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운이 어떤 것이 뒷받침이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상담한 건 어떻게 수리사주를 풀고 풍은주기를 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아까 기신, 귀신, 귀신을 풀고 그다음에 천지 운기를 지금 관계 그네 단계를 지금 거쳐서 지금 상담을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쨌건 네가 뭐 돈을 얼마 벌겠다 웃기는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는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야. 하지말 그거는 그렇게 한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시기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시기에는 어떻게 하고 지금 기운이 어떻게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실패도 안 하고 우리가 망한지도안 하고 넘하고 시비도 안 붙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올게 오는 이런 기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나에게 어떤 기운으로 도움을 올 것인가 이걸 풀어야 되겠지 맞나요? 그럼 내년 거 푼다잉? 자 올게는 뭐 준비했다고 시작했다고 치고 이? 하고 있는 것이 올게는 어떤 방법으로 이 일하는 것이 처음부터 돈과 연계돼갖고 뭔가 종지고 일반 사람들은 이게 때가 아주 눈에 비만면 내가 월등하게 활동성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간이 부풀어 가는 시기야 이?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야 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천 19년대는 우리는 한 보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아, 갔어요. 그때는 앞에가 안풀어줬어 <웃음> 예, 뒤에 그연도하고 이렇게. 아, 그렇게 이렇게 이, 이 그렇게 이거나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 그때는 이것을, 요거는 풀었지만은 요거를 안 풀었어. 그 지금 그렇게 다 풀어주는 거잖아. 응. 이 상담을 할 때는 다 풀어줘야 되잖아. 아, 자, 그러면 내년에는 네, 어떻게? 그, 유튜브에서 좀 바라갈 게안 보니까 그렇지. 이거는 아, 어떻게? 천년의 기운을 가게 된다 그죠자 내년의 기운은 이 가족의 힘이 굉장히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거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가 이렇 되면 내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기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기운을 내가 잡았어야 돼천년이니까내 어. 가족 아는 사람들 진짜 아는 사람들 이것은 이 기운들을 받아쓰는 거야 어떻게 되지? 올해는 외부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붙이는 힘이 있지만, 내년은그 기운. 그러면 내가 난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가는 것이, 내년에는 기운이 워낙 강하다는 거다. 그 기운이 가장 세다는 거다, 지금. 자, 이 기운은 뭘까? 우리는 이게 운명술을풀 때는 한생의 고락했다. 근데 이것을 풀 때는 그런 기운, 그 기운이 아니고 혼란스러운 기운이다.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하는 일에 좀 이거 복잡하게 얽혀, 응? 어? 얽고 가려가. 그래서 이 말조심 하는 거 하고 이런 거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잡아요. 복잡해질 것 같아. 그제? 자,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술은 이거가 아니잖아. 응? 기술 기술하고는 아니지. 기술은 이게. 발전성이 발전성. 맞아요. 음, 이때는, 이제 성장, 그래서 기업 같은 데는, 장사 같은 데는 확장, 성장,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데 이미지 내포하는 거, 남인데 이제 밝히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강한 기운이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는 무슨 기? 좋아하는 기을한번 설명해 보자. 아이거 어떻게 해. 이때 되게 되면 나에게 시비할 기운들이 주변에서 시비할 기운들이 많이 온다는 거다. 알겠지? 이, 이, 이 기운은 이 기운은 시시비할 기운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일이 자이게또 항상 우리가 양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자 이때는 일과 사건이 많이 터진다는데 좋은 일이 사건이 많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노? 응, 좋은 사업이지 그치? 그런데 나쁜 일이 터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거야 이? 그래서 일야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면 어떻게 이 대박이잖아 그런데 사고가 많이 터지면 어떻게 응. 쪽박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음? 대박입니까, 족박이까 대박이 족박이요? 자기가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이것을 난간에 극복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주기가 몇년 되면 중간에 딱꺾서 고비로 가고 있기 어,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 돼 어, 이게 일을 하면서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요식에는 신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기 가다가 계약하는 데도 헛방치지 말고 정확하게 계약해야 되고 남하고 시비할 거 이런 일을 없애야 되고 이? 사업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뭐랄까? 팔업에서는 뭐랄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다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돼. 사건, 사고를 잘안 터져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은 잘 되는 거, 한쪽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잘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했는데, 나쁜 것만 받아들이면 지는 어떻게? 깨지는 거야잉. 안, 운이 안 주, 해운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해. 아 조심해야, 어, 조심해야 되겠죠. 어,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이, 이 내년에는 천년의 힘을 도와가지고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천년의 힘을 우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나? 하늘의 별거가 조상인의 별거가. 음, 음. 음. 이럴, 이럴 때는 만일 내가 믿는다 하면 이것을 믿는다 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이거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무 정도는. 아, 이 하나 그래서 두드린다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어, 이것을 한번 올해는 이 복잡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있을 때는 나중에 이런 음, 잘못이 있을 걸 위험을 미리 사전에 없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제 그것이 바로 어떻게, 어떻게? 그것이 바로 방풍이라는 거다그 네. 이런 것이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방품이고 내가 힘들고 이럴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해? 이것이 바로 개운이라는 거다 그치? 그래서 죠이 개운을 갖다가 내가 뭐 어떻게 해, 해 주겠나 내가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게 해 주겠나 사건 사고 안 나게 해줄수 있겠나 아무것도 없해 자기가 하는 게 자기가 자기 몫이야 그냥 뭐 누구발단나뭐 점점이 하게 되면 지가 뭐 부적 서 갖고 호주머니 있으면 안 된다 그거 웃긴 서태 하지 말고 무당이 고담은 무조건 된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 몫이다. 그치? 자기가 일처지지, 일단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그 방향성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일단 설명하고 이것을 사전에 맞게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조상과 연계되어 있는 법이 천년과 연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을 뭐 가서 제사를 열심히 좀잘 열심히 지내든지 제사 지낼 때 상을 좀내 뜻으로 상을 좀하든지 성묘를 또 열심히 갔다 오든지 막뭐 방법을 해야 돼. 그냥 명탕해 갖고 무시할 때가 아니다는 거내 전에는 그데저 내년에 결혼을 한다 그거아 결혼은 그런 거 상관없다 만나는 게두 중요해 야 됐지 그거는 상관없다 했잖아 궁합은 어떻게 해? 결혼은 궁합만 좋으면 돼. 이럴 때신경쓸 필요 없어요. 만난 그냥 지점만 있다면. 그렇죠, 궁합은 궁합. 결혼한다고, 하면. 응.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응. 궁합만 좋으면 그것을 끝나는 거죠. 응. 만나는 거. 그러면 지는 벌써 결정이 됐는 거야.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줄 거고, 빚쟁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을 다 해놨잖아, 만나면서. 인연법으로 결정이 딱돼 있는 거야. 그냥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이럴 때할 때는 어떻게 해? 누구 맞다, 좀더 있다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손님이 내는데 좀 많이 올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 천연이 주, 주 그거고, 그렇게 손님이 조금 차이 나고, 나중에 되면 경비가 조금 하고, 뭐 부족한 것이 조금 생기겠지. 그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 일이 아니다는 거다. 그래서, 결혼하는 시점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 결혼이할때 운이 힘들다고 하게 되면, 아, 결혼할 때 좀, 좀더 돈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좀 행복하게, 나 남들보다 더 뜨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결혼하는 시점은 어떻게 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일단, 이제 만나는 지점이 제일 중요한 거다. 만나는 지점, 그치? 렇 아, 꼭대기에서는 좋지, 여기는 좋은 거지, 여기 꼭대기는 좋은 거고, 밑에는 나쁜 거고. 근데 지원차 꼭대기 있으면 그 따로 꼭대기 있으면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궁합 풀때 우리 해놨잖아. 궁합을 열심히 살펴보면 그게 상세하게 다설명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푸른 순수가 어떨까? 우리 여우 고뭐 성격이 없고, 부모가 어떻고, 복이 어떻고, 뭐 부분이 어떻고 이런 소리는 전부 다 헛소리야. 생각을 해봐. 내가 가는 길이 가지나 말이야. 안 가지거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때 나이에 이런 운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할 때. 근데 사람마다 어떻게 서른다섯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왜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풀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취업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 장사를 하다가 문제, 사업을 시작하다가 사업 중간에 뭐, 결혼을 문제야, 막,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다. 그것 때문에 푸는 거야. 저 사람이, 이거 갖고 막, 이거는 상관없이 이것만 갖고 푸는 거, 그거는 저 헛소리다. 사주고 뭐고 지랄지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응, 그래? 이 사람이 몇 명일까? 지금 최소한 돈 500명은 될거 아니야? 아니, 한 2,000명은 될 거야. 막 우리는 낮과 밤으로 계산하니까 2,000명 이상이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필이 요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필이 요구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집이 부자인 사람이 사,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가 부자인 사업이 하는 거, 자가 하는 사람이면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 동업을 하는 것이고, 뭐, 자기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을 가는 세이고안 맞는 길을 가는 사람이고 이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야 요거 갖고 우리는 완벽하게 푸는 거야 사주 갖고 못 푼다 이거는 사주는 근본만 있네 기본만 기본만 가져갖고 어느 길로 선택하느냐는 점도 다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거야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 이것을 해 나가는데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내 상담 능력이라는 거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인가를 내가 캐치해야 돼, 그죠? 그러면 질문으로 상담하든 유도 질문으로 상담을 하든 이것을 알아서 이것을 평가해 나가야 되는 거야니 무슨 얘기죠? 그뭐 그래 사주만 갖고 뭐 이거 뭐 가족이 어떻고 가족이 우리 이런 생긴거 많다. 내내 내 사주는 이랬는데. 내년에 남편이 잘 되겠습니까? 남편은 만안서 뭐 남편 사주 필요 없지 그쵸? 남편 사주 필요 없을 거잖아 남편 뭐내 사주 갖고 다 안다 뭐내 사주 갖고 아들 것도 알고 엄마 것도 알고 모든 사람 거다 아는데 그럼 너 사주면 뭐 필요하노? 그렇게 황당한 질문과 황당한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사람의 똑같은 사람이 천지다 이 말이야 그치?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목적이 있어 이런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각 분야에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업하는 장사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갖 것다 있을 거래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미리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고 10년 을 해온 사람도 있을 거고 20년 해온 사람도 있을 거래 말이야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 거야 그것이 똑같으면 누가 무엇을 푸겠노다 정해지는 거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풀다 보게 되면 아까 지금 어떻게 해요? 풍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태어났지만 풍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 있잖아. 왜?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귀신이, 귀신이 어떻게 해? 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을 막아낸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돌아온 운기를 받아 쓴 사람도 있고, 못쓴 사람도 있는 거야. 그치? 자, 예를 들면, 이게 돌이 몰려오는데, 직장에 앉아갖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 기운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이 기운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 기운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노? 직장에서 사기치는 것밖에 없는 거야. 돈 빼먹고 하다가 걸려, 걸려갖고 두서 가는 거지. 이 기운을 쓰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기운은. 이런 기운이 타고 오는데, 이런 기운이 타고 오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그런 점도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야. 봐봐. 지금 우리나라 기운이 어떻나 우리나라 올게 기운이지? 정부 한번 봐봐. 모든 것이 돈이잖아. 돈을 올바르게 쓰게 되게 되면 이 나라는 안정, 안정할 것이고, 이 돈이 오는 기운들을 이용해보면 나중에 결국은 전부 다 교도소 갈 거잖아. 봐봐. 거짓말인가? 올해는 어떻게? 우리나라 전체가, 전 세계 전체가 이 기운이 지구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이것이 지구의 기운이기 때문에 전체가 돈으로 전부 다 지킬 되 있는 거야 나라 전체가 돈이 가장 근본이야 전세계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다 이 말이야 그제 알겠나요 그러면 25분은 뭘까 뭐, 25분은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1가 2니까 이거는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 일가이니까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럼 일일이 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일일이 어버리면 자, 그는 거다음에또 얘기하자. 또그러마 음, 그렇게 <웃음> 되면 이것도 뭐국군으로또 흘러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기서 요거는 여기서 일단 끝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모르는 거 지금 상담했잖아, 그지? 여기서 모르는 거 뭐가 지금 뭐가 몰랐노? 자, 풍운주기. 제가 볼때 몰랐잖아. 아, 예, 그, 3, 4, 5, 6, 7, 8, 9, 1 0라는거 있잖아요. 응. 그 모르겠고, 이 풍운주기를, 조금로 받았지, 보는 법에 대해서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 이것만 프린트만 받았어요. 응, 그렇나? 그래, 그럼 지금, 그럼 요거 쉬고, 이 풍운주기를 푸는 법을, 조금 쉬다가, 풍운주기 푸는 법을 설명하는 것을 지금부터 하겠다 예. 그래서, 어, 조금 쉬다가, 그렇게 할게요.